바이비 브랜드 중에서 이 제이코가요, 그래, 아, 저렴한, 저렴한 브랜드입니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브랜드 제이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처음 소비자 가격은요, 24,000, 거진 25,000불이고요, 거기서 9,000불이 할인돼서 실제 금액은 15,750불 이렇게 됩니다. 가벼워요. 3230파운드 1466킬로그램 밖에 안 돼서 어, 웬만한 이정도면은 타코마 트럭 그걸로 충분히 끌고도 남죠 네. 아꼭 장난감 같네요 장난감 같아요 알루미늄 스타이고요 이게 한 판이에요. 한판이고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은 일단 뭐한 부분이 사고나면 이 부분만 끼어서 어, 딱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도> No me no acuerdo No te acuerdas? No A ver, hermano, ayer sí. lo dejé hasta como a las 5 sí. okay. mm, Está apachurrado, presta tu palita 테이 네, 제가 네, 파이저 앞에 보이는 파이스를 전체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파이브 그레스는통으로돼 있어 갖고 비세는 거 그런 거는 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 중간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이것도 귀엽네요. 이거는 17피트 짜리고요.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이 어, 사이즈예요 보통. 네. 그리고 소비자 가격 27,000불 되는 거. 여기서 사게 되면은 17,900불, 18,000불. 거진 어, 9,000불 세이브, 세이브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전면 통유리로. 자, 이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실대로 변형이 될거고요 여기 욕실 응. 냉장고 토매틱 냉장고고요. 어, 5분 뒤네요. 5분 뒤. 에 네. 17피트 정도 되는 곳 보통 악셀이 하나. 근데 네, 이건 두 개네요. 알루미늄면 마음에 드네요. 색깔도. 캐스통은두개 게스톤. 들어가고요. 74,000불짜리였구요. 어, 소비자 가격이. 예, 그 다음에 28,000불. 어, 3천만원3천만원 넘게 할인이 돼서 76,000불에 팔린다. 어우,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와 냉장고에 더블 뱅크에 와 저기 두명될수 있고 넷 여섯 4, 4, 5, 여덟 명될수있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한 일곱 명될수 있어요 와 저기 수납공간이 엄청 많아요 음 여기도 들렸네요. 이런 트트레일 애들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벙크베드.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 네. 다음에 여기 문이 있고, 침실.